렉살지의 쓸개골을 고해 줄 이것이 왔다 여기로 올라가 봐 아니 그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일로 내려 이쪽으로 내려와 봐 일로 일로 내려와 아니 거기 앉지 말고 아저 <웃음> 자식이 진짜 또산거 보람 없이 만드는 재주가 있어 쟤는 일로 내려와 봐 뛰어내리지말고 아니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렇게 아니 아니야 설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봐라 이쪽으로 내려가자 일로 와봐 일로 아니 얘들아 계단을 만들었는데 왜 뛰어 올라가는 거야 아니 아니 뛰어내리지 말고 아니 포트야 일로와 여기 이렇게 올라가 둘. 이렇 와봐. 하트. 아니, 얘들아. 아니, 그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씨. 진짜 말띠. 야, 아니, 그렇게 뛰어올라오지 말고. 제발, 차스만 좀산 거에 대한 그것 좀 해봐. 아니, 머리 아니라 내려와봐. 빨리 이쪽으로. 아, 얘 진짜 말안 듣네. 어, 일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일로 와봐. 일로. 일로. 아니야, 일로 올려, 여로 아니야, 여기, 여기. 이거 아니야, 여기. 살, 일로. 살, 일로 다려와 아니. 야, 니네, 니네 다리 다 뭉개져. 그럼 뛰어다니면. 따트야리로 와봐. 따트야따트야 여기 와, 이렇게. 타투야? 타투야? 여기! 거기 앉지 말고 일어나 봐! 일어 여기! 여기! 여기 밟고 올라가 봐! 아이차.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타투야 여기! 자, 여기 계단! 자! 열어 봐! 여기 올라갔는데! 아니 타투야 올라가! <웃음> 늙어서 슬길개골 아프다고 너 진짜! 일로! 여기! 일로! 아니 여기 로 여기 로 아니 뛰어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아니 자! 야, 자 봐봐, 봐봐. 어떻게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타투야 뛰어 올라가지 말라고. 어, 타투야 뛰어 올라가지 말라고. 예? 꽁치를 대고서 해봐야겠다. 꽁치 밥 먹네 지금 근데. 봐봐 얘들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일단 이쪽으로 대게 와 이쪽으로 울! 아니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아 아니 쓸데 없는 거라니 애들 쓸개골 다칠까봐 산 건데 쓸데 없는 거라뇨 여러분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나가지 말고 타투야, 타투야, 일로 와봐, 어봐, 타투야,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와 일로 아니. 일로 아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봐 일로 로봐로봐올라가봐올라가봐 일로 봐, 올라가 봐. 타투야, 타투야. <웃음> 아니 손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자발 올렸지? 여기 발 이쪽으로 올려 발 어디 있지? 이쪽 옳지 옳지 한다 옳지 옳지 아니 띠띠띠띠 <웃음> 아이 얼지, 얼지, 얼지, 얼지, 얼지, 얼지. 아니, 아니, 저로몰라 <웃음> 아...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꾹지야, <웃음> 이걸 밟고 올라가면 돼. 꾹지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로. 보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이거 봐봐, 봐. a 치 a 치 a 치 a p a Papa, Papa, 공 a p a p a 내 a Papa, p